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어, 갑자기 방송을 키게 됐는데 여기서 이 골든 디어집에서 불한잔 하고 있었거든요. 술도 안 먹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바람인지 지금 바로 불따오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이랑 저는 이게 뭔 소린가 거짓말인가 뭔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진짜로 간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카메라 들고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모르겠어요. 마담 진짜 진짜. 어 대야? 어. 좋아요. 아이, 기 아, 오케이. 와, 차도 좋아요. 예요. 진짜 진짜 가는 거야? 까옴 까옴지 희 n a 진짜 가는 거야? 응 t r ờ 아 thơm ớ i dạ. 응? b 따 n g 아, a o Bây giờ b n g t o là, chỗ i a n 응. 오케이. 알았어. Em 미 ơi, 빨빨안나 어? 지금. r Okay. where you go? I go to u n t a u 내 애미 ơi, ũ n g tàu h a t h n g g n h e l o 아라엘라 드뭉탕고 일단 이렇게 출발은 합니다 지금 새벽 1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일단 진짜고요 진짜 가고 있고요 어 일단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이와 이것도 사기쳤어요 사기 지금 여기 끌고 오려고 사기쳤어 오늘 불 따고 간다고 이것도 봐뭐 여기가 그렇게 오고 싶었어? 음... 어, 아주 시끄럽고요. 네. 네. 자, 일단 2시간 걸려서 봉따오로 온다고 했는데, 2시간 걸린 게 아니라 어, 20분 걸려서 봉따오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시에 문 닫는데요. 어... 먼저, 니베. 일단 이왕 온거 어떻게 하겠어요? 먹, 먹, 먹읍시다. 이거 먹으라고? 안주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여기다가? 이거 먹으라고? 이게 뭐야? 어쨌든 채소 같은 거를 조금 삶아서 나온 거예요. 배추는 먹을만 하네요. 맛있네. 어, 깨나 해, 응. 뭐야, 갑자기? 음, 저희 지금 건전하게 물 먹고 있습니다. 맥주집에 와가지고 건전하게 물 먹고 있어요. 신가요이. 컴퍼. 신가요이, 컴퍼. 어? 신가요이. 신가요이. <웃음> đẹp trai ơi, ơi tamam. đẹp trai không có đẹp trai không có hả? c á t sao không có? có. t h dễ đ ị n sáu trai ăn là sáu t a i hả? sáu trai quá không p đẹp trai quá đẹp trai quá tui đang c ó chức chứ <không>? Để. <cười> Để. Điều... mà số c h á i mà em n u i số á i c u c i h ơ c i mỗi ngày đ i bỏ đi bỏ h ô n g i c á i i nhưng mà chưa bạn à c h a à n g h h a c i cái c h n c số i t h i c h a s i h o i c đ i n h a i c ố đ i p t h a i c ố i h a i cái đ i ệ t h a i c đ i n h i c ố đ i ệ h i c ố i h a i cái đ i ệ t h a i c á i n h i c i t h a i cái đ i n h o i cái i n g h o i cái i n h o i c á i n h o i c i h o i c i n t h i c á i h o i c i n h ạ i cái i h i cái i n h ạ i c i n t h a i cái i ệ h o i cái i h i c á ố i n h ạ i c i h a i c i h i cái i h c á i n h i c h a i c i h i cái i h c á n h i c h a i c i h i cái i h i c á n h c h a i cái n h c i n t h c i h o i c á i n h o c i h o i c t h i cái i h i c á n h i c h i c i 맛 아니 맛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거 뭐, 뭐 소스에 찍어 먹는 건가? 맛있네 사실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좀 겁이 납니다 아, 난 뜨뜨 알지, 어이. 오늘도 옹기야이 누우우우맛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네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미야 미야 미야 미야. 맛있어? <이런 거>?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참 마담이 진짜 잘 챙겨줘요. 더 음, 먹어. 안 먹어. <웃음> 안 안 돼. 안 놓고 와. 놓야 이제, 끝났잖아. 해이잖아 리베냐. 4 4시4시4시4시4시4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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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하게 우리 마담이 계산해 줬어요 마담 아이 응. 잘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요. 응. <웃음> <웃음> 자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고 어, 들어갑니다 그, 사기꾼들 바이바이. 어. 이리 뭐야 이거? 너네 이거 뭐야? 소주아 소주. 나또 먹어야 돼?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소주를 사왔네 또. 아, 음, 또, 음, 또, 음, 또. 또 여기서 수판을 버립니다. 아. 붕따우는 무슨 붕따우야? 이래 붕따우 붕따우. 따는 무슨 붕따우야? <ns tragedy> 아. 집에 들여보낼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아이무언 뛰배냐? 그럼 더가 안. 떠서시에 5시에 6시에 6시에 5시에 5시에 잠. 시에시에 잠. 5시에 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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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졌어 언니. 귀여운 거꾸다음에1 2 3야1 2 3. 내가 아니 아니 잖아어 그리고 네가 M이야. 그러면은 네가 나를 따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MB다. O. 어, ngày m M 또 l 바바 또. ờ rồi như thế o k lớn hơn, ờ tại vì em à hai mươi ba tuổi, hai ba tuổi, hai ba tuổi, i em là mà m i chín tuổi, mười sáu tuổi, mười sáu tuổi à, m ư i chín tuổi, hai mươi hai tuổi, hai mươi hai tuổi à, ừ. Ừ. okay, là ông p à ô bà bao nhiêu tuổi, m ư t mười tám tuổi, mười tám tuổi. Ừ. <cười> ý, ý. <cười> anh là sinh năm 2 9 0 3 Tamba. 39 tuổi ạ. Ờ 39 tuổi. Già rồi. Cái bé bá là a Cái này n n h ư t người vậy. Ừ. Đây đ đây. đây. Sinh nhật. Để... Em 16. Nai nai 16. Ờ. Em hôm, sinh Hôm nay là 14, 2 ngày nữa. sinh nhật của em. Mật d u y Anh q u y lại đây. Anh không biết g b i ế t you will r e a d y and o n t b e a n d 아요 o No. t b a n g s o h n g quay w Bye bye. 우디 아니, Com b i t c o